이런저런 과학문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 로봇의 시대를 그려낸 작품 아이로봇을 다루어 봅니다. 아이로봇은 아이작아시모프의 1950년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매우 오래전 작품이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시대를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극중 인물인 수잔 켈비 박사가 경험한 로봇의 역사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는 연도들은 우리 시대와 많이 겹치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50년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살았던 작가가 그로부터 45년 후에는 로봇이 상용화되고 60년 후에는 우주 개발에 로봇이 투입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 정도 미래라면 그런 정도 상상을 할 법합니다. 그의 예상이 그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철학적 통찰은 유효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인 수잔 캘빈 박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현재의 시점은 2058년으로 그가 75세가 된 때입니다. 수자는 두뇌이론 연구자로 US 로보틱스사에서 로봇심리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모프는 로봇심리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창조했죠. 여기서 로봇심리학이란 여러 변수를 통제하고 다양한 자극에 대한 로봇의 반응을 예측하는 연구라고 합니다. 수자는 로봇시대 이후 태어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인류는 혼자가 아니라고. 로봇은 인류의 친구라고. 이 이야기에는 총 9개의 로봇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유모 로봇 로비 이야기입니다. 1996년 제작된 초창기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당시 로봇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무난한 로봇의 기능은 유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비는 글로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비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글로리아를 걱정했던 부모는 로비를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글로리아는 로비를 너무 그리워하죠. 글로리아에게 로비는 기계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로비는 음성 기능조차 없었지만 글로리아와 각별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수장 켈빈 박사가 들려주는 로봇의 역사에는 로봇 규제법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소설상에서 2000년 초 각국의 정부들이 모여서 연구 목적 외에 지구에서 로봇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들은 지구 밖 우주개척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네요. 이와 비슷한 시기 로봇 사문칙도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안 된다. 제2원칙은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제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봇 원칙은 그 자체로 완벽해 보입니다. 로봇이 이것을 충실히 지킨다면 로봇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로봇 3원칙을 내장한 초창기 모델 스피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수성에 셀레늄을 채굴하는 로봇들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스피디는 임무수행 중 제자리를 맴돌며 돌아오지 않았고 탐사대가 찾으러 가자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탐사대의 분석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스피디에게 제3원칙이 강하게 주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피디는 제작 비용이 높은 모델이어서 제작사는 스피디에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입니다. 셀레늄 강사는 로봇이 망가질 정도로 위험한 지역인데 스피디는 셀레늄을 채굴해 오라는 인간의 명령, 즉 제2원칙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제3원칙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무한루프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봇이 따라야 하는 원칙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큐티 이야기입니다. 우주탐사 대원이며 로봇 전문가인 파웰은 우주기지에서 생각하는 로봇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큐티야말로 곧 바깥세상을 이해할 정도의 지능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시나 생각하는 큐티는 파웨이르의 말을 매사 의심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큐티의 주장은 인간보다 로봇이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난데 어떻게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큐티는 스스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너지 전송장치가 주인이고 인간은 그 주인이 만든 첫 번째 버전의 열등한 창조물이며 로봇 자신은 더 뛰어난 최신 버전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큐티의 논리에 대해 파웰은 큐티처럼 생각하더라도 로봇 원칙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주기지를 떠납니다. 어쨌든 큐티는 에너지 전송 작업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허비는 마음을 읽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허비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 쟁이가 됩니다. 수잔에게는 짝사랑하는 남자가 박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고테에게는 내닝 박사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제1원칙을 확장하여 인간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아가 위축되거나 희망을 잃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수자는 거짓말을 하는 허비의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허비가 어느 한쪽 사람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허비는 결국 무한 우프에 빠지게 되고 딜레마 상태가 되어 작동 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노봇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피할 수 있는 갈등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가장 발달한 노봇의 시대가 되었고 슈퍼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전 세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갈등과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그야말로 기계로 만든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슈퍼컴퓨터를 반대하는 인간을 위한 사회라는 단체가 활동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자신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대집단 구성원들을 은밀하게 방해합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어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제1원칙을 확장하여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따라서 자신의 안전이야말로 인류의 안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컴퓨터가 로봇 원칙을 확대해석하고 있고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3원칙은 훌륭하지만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아시모프는 이 소설을 통해서 로봇 규칙만으로 로봇 윤리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로봇이 규칙을 충실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봇 규칙 자체는 명쾌한 문장이지만 로봇이 처하는 상황은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로봇들은 매 순간 다른 상황이 놓이게 되고 그때마다 로봇 규칙을 스스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